예 안녕하십니까 자 외부 데이터를 임포트 하는 방법 두번째 그 임포트 스프레시트랑 그리고 임포트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스프레시트랑 스프레시트랑 결국 엑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엑셀만 스프레시트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스프레시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거의 표준이 엑셀이다 보니까 엑셀을 가지고 어, 여러분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내에 저장되어 있는 스프레시트나 또는 특히 파트 패밀리 파트 패밀리 데이터를 연관성을 유지한 채 임포트 할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어, 스패너 요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프레시트도 들어있고요그 안에 파트 패밀리 데이터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자 이번 수업 이번 강좌에서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있다는 가정 하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엑셀 음, 데이터도 표현하고요, 파트 패밀리 테이블도 표현하고, 또, 파트 패밀리 LA, RA, RB,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도면으로도, 도면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탈로그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자, 어떻게 도면으로 만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에서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일단 예, 스패너 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시고요 자, 모델링 환경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툴셋 여기 스프레시트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프레시 트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NX에서 이렇게 스프레시트를 실행하시면 추가 기능이라고 그래야죠. 상당히 많은 어떤 명령들이 새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예, 뭐 변경사항을 저장하겠느냐 어, 취소하면 그냥 이, 보내, 보이는 겁니다 디스카드는 예, 저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하겠다 카드 예, 잘라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내부적으로 또 파트 패밀리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돼 있고요 여기 에이 에이터 스프레시도 누르시면 이렇게 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죠. 엑셀하고 연동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넘 마스터 방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스터 방식에서는 안 됩니다. 넘 그러니까 마스터라는 건 뭐죠? 이 파일 안에 도면 파일을 같이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파일 형식이라고 네포하고 있는 도면 작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쭉 올라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넘마스터 방식이죠. 이 파일 안에 3G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면 파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 네, 방식으로 이렇게 별도의 도면 파일로 만들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뉴에서 마스터 네,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3, 오케이 OK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고구요 캔슬 하겠습니다. 일단 뷰를 하나 내려겠죠 야 베이스 뷰 저는 너무 크니까요 1대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내렸어요 클로즈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테빌라 노트 1 사이즈로 해서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임포트 스프레시튼 눌러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뭐가 뜨는 거죠 현재 워킹 파트만 보이는 겁니다 워킹 파트가 누구죠 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페너는 근데 스페너 그 3D 모델링 데이터가 아니라 이 도면 파일이란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델링 해봤자 아무 시트도 그리고 패밀리도 아무 시트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 파일만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스페너 파일은 열려 있겠죠. 자, 모델링 환경에서 이제 넘마스터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바로 더레포팅 환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사이즈를 물어보겠죠? 저는 유저 템플릿에 A3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클로즈 하고요. 캔슬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넌 마스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파일 안에, 스패너라는 PRT 파일 안에, 어슷한 얘기죠? 도면 파일이 내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는 save as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패너, 위드 스프레시트 스프레시트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하나 내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1대1로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1대1 정도로 하죠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태블라 11사이즈로 하나 일단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임포트 하겠습니다 스프레시트 하죠 자 먼저 요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엑셀 데이터 있죠 그거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모델링하고 파트 패밀리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결국은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 있죠 이 툴에서 이 툴에서 스프레시트를 눌렀을 때 나타났던 그 내용을 가져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포트 스프레시트 좀좀 늦게 뜨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자 모델링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시트 1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트 1번에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엑셀 시트 1번에 자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요거 해제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될 겁니다 나는 이 중에서 요 부분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엑셀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A1부터 B3까지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고 프롬셀하고 투셀이 세팅이 될 겁니다 우리는뭐다 가져올 거니까요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막 내부적으로 뭔가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예,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더블 클릭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바로 엑셀이 실행이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면 저게 바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디스카드하겠습니다. 서식 정도는 엑셀에서 만들어 뭐셀 배경색이라든지 셀 테두리 같은 거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정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셀에서 정렬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미들 센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 있죠. 글자. 글꼴 있죠. 그런 것들도 바꾸실 수 있겠죠. 여기서요. 뭐 여러 가지 한글도 많이 지원 되는데 폰트 이름이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은 뭐 K 코리안만 한글 글꼴이 되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봐서는 여러분 테스트 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리안만 한글 글꼴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요거는 NX에서 제공하는 폰트라고 보시고 요거는 이제 어, 우리 윈도우에서 가지고 있는 두루타의 폰트들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디에 모여있죠?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폰트방에 다 모여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폰트들은요. 자, 그러셔가지고, 뭐, 바탕이니까 B로 시작하겠죠? 바, 탕, 걸골 해보도록 게가겠습니다 이렇게 바탕 글꼴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글꼴에 따라서, 레귤러, 어, 다시 말하면, 가는 글꼴만 있고, 어떤 글꼴은또 진한 글꼴도 있고, 막, 이탤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됐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변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밑으로 조금 느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 높이를 요렇게 범위 잡으시고, 리사이즈 하면 되겠죠. 당연히, 글꼴에 맞춰가지고, 높이가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건 옵션이 세팅되어 있는데, 네가 뭐, 수동으로 바꾸려고 그랬니까 하나만 바꿀 거냐? 모두 다, 모든 행의 높이를 다 바꿀 거냐? S2O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15 정도라면, 이렇게 행 높이가 깔끔하게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엑셀하고 연동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록 하죠. 갈 길이 뭡니다 자, 파트 패밀리 데이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럴 땐이 파트, 파트 패밀리 테이블 있죠. 이걸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테블라11 사이즈로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인포트 스프레시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빨리 떠야 되는데요. 여기서요. 모델링으로 하지 마시고, 팟, 패밀리 테이블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파일이 있죠. 이 스패너 파일입니다. 스패너 파일 안에는 패밀리 테이블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시트 1번에 지금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OK 누르면 뭔가 쭉 계산이 이루어질 거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테이블 형태로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는겁니다 그렇죠? 자 필요없는 행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자요 행은 예, x 지워버리겠습니다 자제 컴퓨터가 아주 고사행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요열 있죠 요거는 리사이즈 하셔가지고 크기를 한13 정도로 예, 줄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열폭을 좀 줄이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요 세팅 있죠? 가온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꼴은 그대로 두고요 셀에서 미들 센터 정도 하는 거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자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이게 LA가 어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아 참, 그리고 요것도 있죠? 이렇게 갖다 대셔가지고 어, 요렇게 살짝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정렬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일단 저장을 먼저 하고요.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LA 있죠? LA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센터에서 요 센터까지입니다. 그러면 뭐 저런 것만을 기입하기 위한 뭔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레피터 치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 있죠 센터에서 예 센터까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43 인데요 예 치수 43 맞습니다 알죠 그렇죠? 자어 여기는 43이 없는데요 센터를 잘못 잡았나요 아마 제가 어, 모델링 하면서 좀 잘못 준것 같습니다 여기 43이 아니고 다른 데이터 같아요. 그렇죠요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모델링. 자, 스케치 한번 눌러보죠. 지금 어디가 잡혀있죠? 자, 여기 있죠? 요거. 요 치수 말하는 거예요. 요 센터에서부터 얘 센터죠? 얘 센터까지가 지금 얼마로 잡혀있나요? 이게 55죠?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피니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가 55가 되어야겠죠. 지금 55를 가지고 내렸으니까요. 근데 43이 잡힙니다. 다시 한번요. 자 얘의 센터 있죠. 센터에서부터 얘의 센터입니다. 센터 아55 맞군요. 제가 위치를 잘못 잡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 보니까 아, 여기 LA라는 글씨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치수로측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문자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보겠습니다. 이 메뉴에 에디트의 에노테이션 안에 텍스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메뉴에 에디트의 에노테이션에. 텍스 요, 가라 치수 집은넣을때 쓰는 겁니다. 가라라고 그런 게좀 이상. 페이크 치수 있죠? 가짜 치수. 요, 누르시고요. 애노테이션, 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L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뜻이죠? 어, 디멘션 배리우가 맞죠? 어, 매뉴얼 텍스트로, 네가 직접 입력한 값으로 병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연관관계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끊어질 거다. 뭐, 그러니? 뭐,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오케이 하시고, L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클로즈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한번더 해보죠 레피드 얘의 센터 있죠 센터에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얘의 센터 있죠 찍으시고 아 바깥쪽이 잡히네요 자, 안쪽으로 해서 센터를 찍겠습니다 찍고요 얘의 안쪽 센터 찍으시고 이렇게 옆에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얘만 치수를 살짝 옮기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에디트, 에노테이션 텍스트, 얘 찍으시고요. 2 e 곱하기, 오케이 하시고, 2 e 곱하기, LA,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입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DA 한번 해볼까요? 안쪽 요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요. 어, alt키를 누른 채요 원을 찍으면 요런 식으로 기입이 되겠죠. 지름치수. 자 그런 다음에 얘 있죠 더블클릭해 보시죠 스타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첫 번째는 요 요거 있죠 안쪽까지 선이 그어지게끔 요렇게 변경을 해보죠 요금 되고자그 다음에 앞에 지름 기호를 없애야겠죠 뭐 요걸 하신 다음에 여기 수동으로 입력하는 건데 요걸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메일 칸을 한 찍어보시죠 지름이 없어진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꺾여있죠 파워포인트 보니까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꺾이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꺾이는 것이 좋은데 요 선의 가운데 있어요 저선 위로 가고 싶은데 그때는 이렇게 세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팅에 들어오셔고 오리엔테이션 해보시면 오리지널 텍스 터 밖에서 한 겁니다 요거를 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앞에 여기 너무 길어요 가지고 어디서 하면 될까요 어... 레러는 아닌 것 같죠. 디멘션으로 해 보겠습니다. 스타버의 길인데 자, 오리엔테이션 유닛 어디 있을까요? 어디 짱박했는지. 일단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요점 있죠? 요 화살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고 마우스 오른쪽 세팅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 어 레프트 있고요. 에로안어어보겠습니다자에로 라인이 있고요. 스타브 요 길이 있죠. 길이 값을 좀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세팅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된걸 가지고 여기다 치수를 바꾸면 되겠죠. 똑같이 에디트, 에노테이션 텍스트 얘 찍으시고요. 얘는 DA로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아래 한 번, RD 한번 해볼까요? 하는 김에 다 하죠, 뭐. 그래서 그렇죠? RD까지. 자, 이레 p 피더 가지고요. Alt 키를 누른 채 찍으시기 바랍니다. Alt 키를 안 누르고 하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반지름을 이렇게 바꾸시고 작업하셔야 되니까 Alt 키를 누르고 하면 반지름, 지름 치수가 들어올 겁니다. 자, R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클릭해 보시죠 센터까지 가야 되니까 요걸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기호는 알자 빼겠습니다 그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팅에 들어올거죠 처음부터요 그래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호리전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게끔 하죠 됐죠 예 그런 다음에 요거 화살표 있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브의 길이도 좀 줄여 놓고요 다 됐으면 클로즈 하면 됩니다 클로즈 예어 이게 왜 이렇게 떠죠 다 됐죠 예다 됐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잡히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 자 일단은 예 디스크 체인지 해보죠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잡고요 찍고 예,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바꾸고요 클로즈 위로 잡겠습니다 스을 위로요 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마 어됐구요 로케이션 다 맞죠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하니까 요를 체크하니까 이렇게 되긴 되는데 요거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옵셋 뭐 센터 포인트 뭐 센터 포인트 예 센터를 잡죠 뭐그 다음에 폴딩 사실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메일 공간을 한번 클릭해보죠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상에 찍으면 끊기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스톱의 길이도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클로즈 하겠습니다 됐으면 똑같이 에디트 애노테이션 텍스트 예 찍으시고요 이런 rd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죠 조금만 더 여러분이 손을 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rc라는지 r a r b 도 여러분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트 리스트 테이블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자 여러 가라 치수 집 가짜 치수 집어 넣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넘마스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임포트 이미지 한번 살펴보죠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표제량 같은 거 만드시다 보면 이렇게 뭐 지멘스처럼 이런 그림을 가져야 될 일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요 33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20 정도로 하죠 이렇게 클릭했어요 나중에 이런 표제량 만드는 것도 한번 따라 해볼 겁니다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임포트 하시면 이미지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렇 예, 네, 그러니까,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i m p 이미지 하시고요. 자, 실습 자료에 가시면, 여기 있죠? 이런 파워포인트 안에, 저, 저, 자료, 거기 들어있죠? 실습 자료 안에 가면, 요, 제가 미리 그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요거. 자, OK 누르면, 이렇게 가져옵니다. 어, 선생님,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그거는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 폭을, 느리세요. 이렇게 쭉 느리면, 그림의 사이즈에 맞게끔 느리셔야 됩니다. 느려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되죠? 그 위치에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잡으시고,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미들 센터로 하시면 전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림까지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도 꼭 한번, 이런 식의, 어, 스프레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특히, 파트 패밀리, 패밀리 테이블을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어, 가짜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림 가져오, 가져오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업데이트가 떠죠? 그러면 업데이트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변경이 일어났는데, 그 변경 사항을 얘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